법관의 어떤 비위 관련돼서 굉장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라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지만 아무 일 없이 사표가 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라 말씀도 드렸습니다. 굉장히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라 느낌과 신뢰를 줘야 되는 법원이 자신들에게는 반대한 것 아니냐. 법원에 대한 어, 신뢰도가 하락하는 여러 요인 중에 법관의 어떤 비위 관련돼서 굉장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지만 아무 일 없이 사표가 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 심지어 이제 다른 그 공무원과 판사의 징계 수준을 봐도 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다른 공무원들은 516만 원 뇌물 수수했다. 경찰인데요. 그럼 바로 파면이 됐는데 1억 8천만 원 뇌물 수수한 판사는 정직 일년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정직 일년이 징계상 최고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 눈에는 잘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음주운전을 한 법원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이 됐지만 음주 뺑소니한 판사는 감봉 몰카를 촬영한 법원 서기관은 해임이 됐지만 후배를 강제 추행한 판사의 경우에는 사표를 그냥 받아들여 굉장히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라는 느낌과 신뢰를 줘야 되는 법원이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것 아니냐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법관 또는 법원의 신뢰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